2016 엑셀 익스포트이 시간에는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엑셀의 기능 중에 예제 문제를 통해서 목표값 찾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표값 찾기는 어디에 있냐면, 자, 우리 위치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기본 탭 중에 데이터라고 하는 탭이 있고요. 데이터 탭이 있고 자, 그리고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이라고 하는 그룹의 목표 값 찾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위치 확인되셨나요? 자, 목표 값 찾기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식이 사용된 셀에서 원하는 결과 값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결과 값을 얻기 위해서 입력 값을 알고자 할때 사용하고 있는 가상 분석 기능입니다. 목표 값, 결과 값은 알고 있는데 그 결과 값을 얻기 위해서 입력 값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목표 값 찾기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하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수가 입력값이 여러개일 경우에는 목표값 찾기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결과값은 입력값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작성되어 있어야지만 수식을 통해서 목표값에 따른 입력값을 어떻게 바꿔야지만 목표값을 구할 수 있는지 가상을 통해서 목표값을 찾을 수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자, 예제는 자, 문제를 확인해 보면 2학기 성적이라고 하는 워크시트에서 엑셀의 예측 기능을 사용하여 자,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이 있고요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안에 자, 목표 값 찾기가 있다고 라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성적 워크시트 엑셀 예측 기능을 사용해서 총점의 평균이 700이 되기 위한 총점의 평균이 700이 되기 위한데요 김민찬의 프리젠테이션 성적을 계산하랍니다. 즉, 이 문제로 봤을 때는 목표값은 총점의 평균이 700이에요. 700이란 평균이 되기 위해서 김민찬의 프리젠테이션 성적을 얼마로 수정을 해야지만 700이 되느냐 그 목표값을 찾는 예제입니다. 자 문제에서처럼 2학기 성적 워크시트 라고 했습니다. 자 2학기 성적 워크시트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네요. 자 문제 자, 동일하게 제가 빼놨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확인해 보시면 2학기 성적 워크시트에서 엑셀 예측 기능을 사용하여 총점의 평균이 700이 되기 위한 그래서 김민찬의 프리젠테이션 성적을 계산하십시오. 자, 총점의 평균 어디 있나요? 지금 b 열 13행에 총점이 들어가 있고 데이터 활용의 총점, 인터넷 윤리 과목의 총점, 프리젠테이션의 총점이 나와 있고 각 과목들의 평균이 각각 나와 있고요. 자, 이 평균의 총점이 현재 716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내셨죠? 각감옥의 평균 점수가 있고, 이 평균의 총점이 716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총점의 평균이 700이 되기 위한, 즉, 여기가 716점인데, 700으로 바꿔라.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 값, 우리가 원하는 목표 값은 716점이 아니라 700점입니다. 700점이 되기 위해서, 김민찬 어디 있나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죠? 김민찬. 자 김민찬의 프리젠테이션 성적 몇 점입니까? 100점입니다. 자이셀이죠 다시 한번 총점의 평균이 현재 716점인데 716점을 700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김민찬의 프리젠테이션은 현재 100점이지만 전체 평균을 700점을 만들기 위해서 김민찬의 100점을 몇 점으로 바꿔야 700점이 만들어지냐 총점의 평균이 700점이 되기 위해서 김민찬의 프리젠테이션 100점을 수정해라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데이터가 있는 셀에 데이터 위에 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자,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 안에 목표 값 찾기로 들어갑니다. 목표 값 찾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처럼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목표 값 찾기에는 수식 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찾는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바꿀 셀이 있습니다. 자, 세 개의 입력 공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식셀은 뭔가요? 수식셀은, 자, 수식으로 이루어진 셀로 값을 바꿀 셀의 값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식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수식셀. 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목표는 F열 13행의 총점의 평균입니다. 맞나요? 자 그럼 찾는 값은 뭐예요? 찾는 값은 자 현재 총점의 평균 766점입니다. 자 우리가 찾는 값은 몇 점이에요? 그렇죠. 700점이죠. 자, 700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바꿔라? 값을 바꿀 셀. 어디를 바꿔라? 김민찬의 프리젠테이션 성적인 100점으로 되어 있는 곳을 바꿔라. 확인을 눌러볼까요? 확인. 셀, f 1 3행셀에 대한 갑찾기 답을 찾았습니다. 목표값은 700이고요. 현재값은 700입니다. 즉 총점의 평균은 700으로 바뀌었습니다. 700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김민찬의 프레젠테이션은 몇 점으로 바뀌었다고요? 52점으로 바뀌게 됐죠. 확인. 자, 이것이 바로 목표값 찾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목표값 찾기는 가상 분석에 있다는 라걸 기억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가 있다. 목표값 찾기는 목표값 결과값은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값을 맞추기 위해서 특정 셀의 입력값을 얼마로 바꿔야 되는지 자 그것을 가상 시나리오를 짜보는 것이 바로 목표값 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